이 김연나 씨와 고으림 씨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을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새벽에 이렇게 술 먹고 차 안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이렇 보면 편인 여성 상관 좋아한다 했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연아씨 결혼 소식 얘기해 볼게요 올 10월 달에 비공개로 결혼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빛내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김연아씨 결혼 소식 너무 반갑고요 상대 배우자 고우림씨라고 성악가더라고요 팬텀싱어2에 이분이 나오셨고 근데 제가 팬텀싱어2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너무너무 애정했고 제가 노래 잘 부르는 남자 정말 좋아하고 되게 멋진 분들이 많이 나와서 즐겁게 해주었는데 어제 왜 기억이 딱안 날까요? 고우림씨가 사실은 저는 조민호씨라고 팬텀싱어2에 나왔던 분인데 그분의 음성 그분의 노래 너무 제가 좋아해서 열혈팬으로 엄청 열심히 응원을 그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펜텀친구2가 이제 방영이 되었는데 와그 조민웅 씨. 첫 경연에서 예브게니 오네긴 아리아를 불렀거든요 꾸다 라고 더 유명합니다 꾸다 이렇게 첫 소절을 하는데 완전 이제 여성팬들의 마음이 막 금방 이렇게 매료되어서 그제 팬카페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알리나었습니다 팬카페가 아줌마팬들이 많았는데 60대, 5 0대 40대 이제 다양한 연령층의 아줌마분들이 진짜 응원을 많이 해준 그 조민웅 씨 저도 막 글도 좀 올리고 그리고 오행심리로서 민웅씨의 그 생일을 가지고 어드바이스 어, 이런 것도 해서 글을 또올리고 했는데 그래서 붉은색이 어울려서 그런 멘트를 했더니 어, 정말 버건디색 양복 쫙 돼있고 출연도 하고 아 재밌었네요 그때 그래서 이분이 딱 탈락되고 나니까 좀 시들해지고 좀 화도 나고 어, 그래서 뒤에는 안본것 같은데요 고림씨가 그때 우승팀 포레스텔라 팀의 멤버였습니다 고림씨의 우승을 다시 들어보니까 어, 정말 너무 굵성이 좋더라고요 음 외모하고 다르게 이제 저음의 매력을 가지고 있던데요 아 지금 이제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즐겁네요 그 조민웅 씨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본데 조금 포로 정신이 그때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새벽에 술을 먹고 차 안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라방을 하는 거예요 치기에 막 노래를 불러주고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띵 <웃음> 알람 소리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와, 그때 오델 미오 돌체 대성당들의 시대 이런 음악을 이렇게 라이브로 불러주니 아휴 정말 처음에 이게 뭐야? 이 새벽에 뭐야? 이랬는데 딱 노래소리가 나오면 그냥 사르르 <웃음>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이제 그때 행복했죠 근데 남편이 뭐 새벽에 뭐하냐고 <웃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게 왜 이분이 좀뭐 안켜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가지고 윤종신 씨도 막좀 애를 먹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좀 윤종신 씨한테 좀 미안한데 이제 이분이 약간 프로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술주전까지는 아니지만 술 먹고 막 자기 도치에 사슬이 많아서 제가 아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로정신이 부족하다 이런 걸 느끼면서 제가 뭐 그런 멘트를 한게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웃음> 어쨌든 이제 팬텀싱어2에 얽힌 또 이제 추억이 있고 그래서 더 반가웠죠 어 고우림씨가 어, 그때 수상자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김연아씨 커플에 대해서 그래서 이 김연아씨와 고우림씨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을까 뭐 제가 늘 항상 편인은 상관을 좋아하더라 상관 남자와 편인 여자는 싹 연결이 잘 되더라 이런 멘트를 좀 많이 했는데 뭐 한번 볼까 가요? 김연아 씨, 고우림 씨 한번 보면은 자 김연아 씨는 정인격입니다. 월지가 정인이고 뭐 청간에도 정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드릴까요? 정인 그러니까 일지어 보니까 편인이죠. 편인 사실은 이렇게 왕지가 편인이기 때문에 편인의 성향이 더좀 강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 고우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정간, 식신, 비견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토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자리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정관에 상관에 힘을 더 강하게 해줘요 이게 그리고 식신이 있고 상관 이게 약한 상관이 아닙니다 식신 뿌리도 튼튼하고 되게 상관 강한 상관을 쓰고 또 식신이 일지에 있고 뭐 요런 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편인 여성 상관 좋아한다 했죠 그리고 정인의 여성은 또 식신을 좋아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연결은 엄청 서로 딱 걸렸죠 그러니까 완전 천생연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만났냐면 뭐 소개를 받고 이런 건 아니었고 어, 올데스 아이스쇼에서 만난 그런데 이제 고우림씨는 아무래도 노래하는 사람 이니까 그때 이제 초청 가수로서 블레스테라 멤버로 갔었고 기념하시는 피겨스케이팅을 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가도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고우림씨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 고우림씨와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이것은 너무 우연 같지만 필연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운이 서로 당겨서 만나서 이제 되게 지속적으로 연애를 했고 사귀었죠. 몇 년간 사귀다가 지금 결혼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인연은 명찰 달지 않아도 서로 어떻게 알고 이끌려서 연결이 된다는 점. 그런 점이 인연이죠. 전생연분이죠 참고우림 씨는 참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뭐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고우림 씨의 노래한 장면을 보면 매력적인데 고씨들이 그런 노래를 잘 하나요? 성악가들의 고시가 참 많네요. 제가 고은정 씨도 기억 나거든요. 이제 이거는 팬덤 싱어 원에서 고은정 씨, 고은성 씨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고은성 씨는 국민가수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고은정 씨는 김문정 심사위원이 러브. 보낼까 막 이런 스토리도 있고요. 또 매력적인 성악가인데 하여튼 고시들이 많네요. 어쨌든 제가 고은렉 씨 출연에 대해서 열심히 못 들었던 게좀 어야 하긴 합니다. 이두 분의 스토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지지 상황은 되게 이제 가족이 되건할때 많이 드러나는데 김연아 씨는 편의정인 그냥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인이 일지에 있고 이러면은 말을 하면 본인이 뭐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고게 꽃 가르치는 듯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보름 신는 식신 아이죠 아이+ 아이 같아요. 아이 감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집에서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 있을 때는 천지나만 하고 뭐 식신스러운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뭐 감정 그대로 드러내고 아이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부 관계가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 같은 아내, 아이 같은 남편 이런 게 매력적이어서 결혼을 합니다 사실 요런 데 이끌리죠 그래서 또 필요도 하고요 음,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와, 이런 걸로 짜증이 난다는 거죠 이게 불평, 불만이 되고 인생의 숙제가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다 숙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일으키는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게 결혼의 숙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분도 되게 인연이 깊은 그런 천생연분의 인연은 맞지만 숙제는 있다 뭐 누구나 가지는 숙제가 있다 요 숙제를 잘 푸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놓게 되면 두 분의 관계가 조금 더 힘들어 질 수가 있고요 자녀를 놓게 되면 이렇게 인이 가 강한 김연아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개입이 좀 많거든요 인생에서 어, 그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크게 잡고 있죠 엄마의 자리가 그래서 엄마의 어전도가 좀 높다고 볼수 있고 그러면 자녀도 외할머니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고우림씨에도 그렇게 모습이 나오고요 그뭐 결혼 후의 스토리가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인연에 있는 사람이니까 잘 숙제를 해결하면서 또 즐기면서 결혼생활 예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